이 민트 초콜라테 먹고 이제 저녁에 매일 확인이랑 해야 될게 있어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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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오전에 발표가 있어가지고 일찍 일어났어요. 오늘 발표할 제 스크립입니다. 8시에 발표를 해야 돼가지고 지금 다 준비하고 6시 반이에요. 한두번 정도 발표 연습하고 수업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커피 마시면서 준비해볼게요. 우 저는 어제 주문했던 책이 집 근처 서점에 지금 도착했다 고 그래 가지고 서점에 들려서 책 가져왔다가 장좀 보고 올 거예요 다녀올게요 이거 오늘 가져온 책 이제 포장해서 친구한테 선물할 예정이거든요 한번 포장해 볼게요 일주일 전에 주문한 케이크가 있어서 그거 찾으러 갈거예요 가면서 베를린의 자이트퓨어 브롯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빵집이 있는데 거기서 빵도 사올 거예요 음, 그리고 오늘 엄마 아빠가 선물해준 이 목도리 하고 나갈 예정이에요. 다녀올게요. 일주일 전에 주문한 케이크를 오늘 가지고 왔어요. 이게 흔들리지 말라고 이렇게 포장을 해주셨는데 한번 살짝 열어볼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쁘죠? 사실 생크림 케이크로 주문하고 싶었는데 음, 가야 되는 곳이 한 5시간에서 6시간 걸리는 곳이어가지고 생크림으로 하면 녹을 것 같아서 버터크림으로 주문했어요. 이게 꽃이 다 먹을 수 있는 버터크림으로 된 거래요. 너무 예쁘죠? 이게 상온 보관해도 되고 냉장고에 다 넣어도 된다고 하는데 저는 냉장고 봐서 냉장고에 보관이 가능하면 안에 넣고 아니면은 발코니에다가 보관을 해야 될것 같아요. 고생 많